아 이게 더덕이병이에요? 네네. 아, 핀병 같아. 그렇죠. 어.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전체 100개 같으면은 한 30박스 정도가 더덕이병이었습니다. 아. 아. 지금은요? 지금 혹최두 박스도 안 됩니다. 아, 두 박스도 안 나와요. 네. 아, 뭘 했길래 그래요? 어, 그 마귀황탄하고 그 다음에 그 침수하는 거. 마귀황탄. 이름이 네. 무서워요. 네. 마귀황탄. 왜 네. 마귀황탄입니까? 배추무사미기 배추 할때 마귀고요. 아배추무사마기할때 마귀고 막이. 그이 황은 딸기 유황병 시드름병의 황을 사용 아, 유황병의 황? 예 그래서 이름을 느껴져요. 타는? 이렇게, 타는 총알이름입니다. 아, 총알. 예. 아, 그러니까 선택은 농민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죠? 그, 그렇죠. 네. 더덩이병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배추무사미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 요거 한번 써보시면 네, 좋겠다.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거 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강요는 예, <웃음> 하지 않습니다. 예, 예. 뭐 저는 강요를 하고 싶습니다. 사용해 <웃음> 보이세 <웃음> 네, 저는 지금 경남 밀양에 감자밭에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해맑은 영농 조합에서 운영하는 감자밭입니다 근데 이 감자밭이 작년에 이 더뎅이병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약을 하고 나서 더뎅이병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더뎅이를 물리쳤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네, 감자가 아, 좋은 음, 거요 예. 맛, 깔끔하네. A, A급. A급? 네. 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커요? 너무 커서 B급. 너무 커서 B급?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커도 안 좋구나. 그렇죠. 네. 해맑은 감자가 여기 브랜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예, 해맑은 감자를 해가지고 서울 가락국 시장에 초라하고, 그래 합니다. 감자농사이지 얼마 되됐어요 예, 감자농사이지 30년 됐는데, 네. 예. 어, 그동안 제가 이거 더덩이 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게 더덩이 병이에요? 네네. 아, 흉병 같아? 그렇죠. 더덩이 병, 도덩이병 네네.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 정말 열심히 지나놓고이병 때문에 제대로 뭐, 값어치도 못 받고, 어, 그래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습니다. 아, 도덩이 병이 나면 감자를 뽑아버리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예, 도덩이 병 놓은 거는 이제 전부 다 바깥에 버려야 됩니다. 아, 밭에 밭에 두만 난다고. 대등병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어떻게 줄은 겁니까?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전체 100개 같으면한 30박스 정도가 대등병이었습니다 아. 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은채두 박스도 안 됩니다. 아, 두 박스도 안 나와요? 네. 아, 뭘 했길래 그래요? 어, 그 마귀 향탄하고 그다음에 그 침수하는 거. 침수하고. 네. 그래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아예저 감자 침재 소독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아 감자 예. 침재 하시려고요 예예 예. 지금 시감자 상태가 어때요? 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네뭐 특상이죠 어? 예. 어떤 약을 쓰세요? 아예 팡이코마 수화제하고 진나방 뚝하고 같이 섞어서 그걸... 예예 뭐가 좋습니까? 어 더덩이병에 하... 음, 확실하게 확할거 있어요 어 아. 저거는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걸... 음. 침재하고 안 하고 차이가 옵니까? 침재 안 했을 경우에는 더덩병이 상당히 많았어요 침재하고 나서는 더덩병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 그걸 하면은? 네두개 얼마에 얼마타셔야 되는 거예요? 100리터에 요거쏴제요두개그 아. 다음에 진더방도두개 작년에 요거 사용하고 거의 뭐 10% 이하로 떨어지으니까 굉장히 성공이죠, 저는. 수익도 많이 나셨죠 그렇죠. 얼마나 더나셨어요 음, 원래 뭐시세 씨씨, 감자 시세도 좋고, 거기도 네. 뭐작황도 좋으니까 시세가 동당에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더 수입이 났죠. 몇동 하시는데? 전부 다 8동 해놨는데. 8동? 예. 아, 그럼 800만 원 이상 보셨다는 거죠? 음, 그렇죠. 아. 감자 침지에 사용하는 타이포마 소화제는 트리코젤마 아트로비리드의 곰팡이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감자 대댕이 병원군뿐만 아니라 휴양에 있는 식물병원성 곰팡이 생장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진나방 쪽은 바실러스 트레기시스 세균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시감자 보관 중에 발생한 감자 꿀나방 애벌레와 토양에 있는 다양한 대충을 감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씨감자 증식전에 침지을 해야만 토양에 있는 병원균과 대충에 대한 피해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밭에다 뭐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 예, 지금 마기 항탄이라고 예. 이게 대덩이병에 좋다 그래서 언제 또흘리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쓰셨어요 이건 이것도 저 작년부터 썼죠. 작년부터? 예. 어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어 이거 먼저 트럭트에요. 이 요, 비료 살포기 부어가지고 흩치면 됩니다. 음. 이 한동에, 한동 몇 평이에요? 한동에 요거는 10m 짜리는 250평. 250평? 네. 예. 250평에 마비양탄을 얼마나 봐요? 3개. 3개? 네. 예. 유기농업자 되네? 네, 그렇죠. 유기농입니다. 시커멓게 생겼네. 네, 그렇죠. 어... 네. 그 마귀향탄을 지금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 어, 마귀향탄 같은 게 토양 소독 용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양 소독? 예. 어떤 토양서도 특히, 그,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감자 더듬이 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 이, 이게 한 번만 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정식 전에, 어, 한번 살포해가지고, 어, 농사 지으시면 됩니다. 아, 어, 한 번, 지금 이렇게 뿌리고 나면? 네. 그, 그러면은 더듬이 병이 안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농민분께서? 예, 뭐, 저는 뭐상담할 거라 봤기 때문에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네, 아, 작년에 기 뿌리셨어요. 네, 이렇게 뿌려가지고 네. 뭐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여기 감자를 캐시고 나서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먼저 수박. 수박. 예. 네. 아, 수박에도 이게 좋아요? 예, 상관없어요. 어, 아... 그 토양 소독 개념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에 들어 있는 그 미생물이 그 바실러스 벨렌지시설해가지고 저희가 특허 그 미생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농업 자재로 병해충 관리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마귀황탄. 이름이 무서워요. 네. 마귀황탄. 왜 네. 마귀황탄입니까? 배추, 배추 무사미기 할때 마귀고요. 아, 배추 무사마기 할때 마귀. 마귀고 이 황은 딸기 유황병 시들음병의 황을 상. 아, 딸기 류향병의 황. 예, 그래서 이름을 타는? 이렇게 니다 황은, 탄은 총알이라는 의미예 아, 총알. 예. 아, 그러니까 무사마기 예. 유황병을 잡는 총알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귀황탄. 예. 어, 이름 무서웠는데 듣고 나니까 음. 이해가 되네. <웃음> 아, <웃음> 네. <웃음> 아, 이 골칫거리인데 이거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항농량으로도 잘안 잡히는 어그 병이기 때문에. 이 불치병 아닙니까 불치병?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죠. <웃음> 어쨌든 직접 농사 30년 지신 감자농 30년 지신 예. 농부께서 예. 써보시고 좋다고 하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뭐 이거 선택은 농민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죠? 아, 그렇죠. 예. 더등이 병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배추 무사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음. 요거 한번 써보시면 예, 좋겠다.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거 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예, 강요는하 <웃음> <웃음> 예, 예. 뭐, 저는 강요를 하고 싶습니다. 꼭 강요를 Here we go!